이게 얼마 만에 막 그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염소 불 노래 뭐지? 아 잠깐만 엥울울 채기가 담긴 양동이 잠깐 아예 야야야 일단 너 죽어봐 <웃음> 개구리 있다 들었는데 개구리가 있다 들었 잠깐만, 잠깐만 나 채팅이 왜 이따그로 되있지? 이거를 같이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대충 어떻게든 다른 사운드팩에서 이것저것 떼어서 만들었습니다 네. 아걔 아주 완벽하네요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죽는 것까지 만들었다 아 개빡쳤는데? 만들었다 어! 미친! 조글림이 빡쳤다 어! 어! 조글림이 빡쳤어 어! 미친 야 미친 잠깐 개시끄러워 ちょっと高。は緊張しちゃった。<笑>